주식 투자를 하면서 내가 제일 잘하는 일은 누가 그렇게 물으면 저는 매매를 잘하지 않는 것을 제일 순위로 뽑습니다. 아니 주식 투자를 하면서 매매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 수익을 챙기냐고 반문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무리한 투자를 하지 않는 편이며 아마 한 달에 세번에서 다섯 번 정도 매매를 합니다. 투자에는 투자를 할 시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이란 낮은 금액에서 매수를 해서 높은 금액에서 매도를 하는 간단한 원리지만 그게 쉽지는 않죠. 저도 처음에는 하루라도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절도 있었지만 초보분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 중 하나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는 말은 머릿속에 있지만 실제 매매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합니다. 싸게 산다 비싸게 판다. 그럼 은봉에 사서 양봉에 팔아야 하는데 그게 힘들죠. 은봉은 무서워서 못 사고, 양봉에 따라가면 물리고, 내가 팔고 나면 다시 오르고, 저는 은봉에 삽니다. 모든 은봉에 매수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사야 될 구간의 은봉은 아주 좋아합니다. 옛날에는 하한가에도 산 적도 있어요. 물론 저도 무섭기도 하지만 사야 될 자리는, 우리가 살수 있는 편안한 자리는 거의 없습니다. 무서움을 담보를 살 자리야말로 수익을 낼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서야될 자리를 정확하게 알고 낼줄 아는 눈을 키워야 합니다. 사실 저는 옵션 매매를 하는데요. 작년 8월부터 하고 있어요. 지수는 계속 떨어지는 것은 보이고 주식은 살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 옵션에 손을 대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주식이랑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하지만 현물이든 파생이든 반드시 매수해야 할 자리가 있고 매도해야 할 자리가 있는 것은 똑같죠. 지금까지 실패를 해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딱한번 지수의 흐름을 잊지 못한 것이 아니라 파생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가 있었죠. 주식은 사야 될 때와 팔아야 될 때를 알지 못하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절대 서두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매매를 줄여 보십시오. 제 주위의 전업을 목표로 열심히 스캘핑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분과 저와 같이 한달 시작할 때쯤 내기 아닌 내기를 한 적이 있어요. 결과는 말안 해도 아시겠죠.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것,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기법입니다.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익은 내는 매매도 중요하지만 잃지 않는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